포메이션 4123 이거 약간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이야. 4123 말고 차라리 그냥 4213을 쓸까 지금 생각 중인 게. 그리고 어차피 지금 퍼지난드 역할을 누가 하냐? 블랑이 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 팀에. 그렇기 때문에 바란. 근데 이 토티 바란을 쓰고 싶지만은 토티 바란 자체가 좀 너무 나한테는 돈이라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주열바란을 쓸 건데, 여기 바라온다는 점은 대화이기도 한데, 알레시피달. 홍철. 홍철이랑 알레시피달을 바꾼다. 아, 이 선수 뭐, AC 밀란이었다는지 그런 게 전혀 없네. 그것 좀 아쉽고.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또 이제 프랑스 선수로 LB를 좀 보자면은 프랑스 LB가 누구 있지? 맨디가 있네? 테오도 있고 급여 9 정도 야 테오 뭐야? 에1 일카가 왜 이렇게 비싸냐? 우와 테오 일카가 야몇 억에서 9천까지 야 이거 거의 진짜 가격 폭탄인데 태오는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와몇 억이다 몇억야태오 맨디 이 선수는 뭐자아이 선수보다는 차리 맨디 맨디래 태오가 훨씬 더야이 선수는 안 볼까? 양발잡이네? 양발이고 저정인데 차라리 그럴바엔 태호가 와야 진짜 거짓말 안치고 태호 18S나 아니면 19A 뜨는 곳에서 태호 나오면 대박이겠다 진짜 와 이거 이거 이거 19A 나오는 거여기서 태호 상점에 없나? 상점에 선수패 저거 태호 나오면 안 태호 나오는 카드 없나? 아 이거 아19 19의 요거 선수팩 아 저거 그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좀그 뭐라야 해 되냐 그그그 그, 그. 50이면은 50명 그할수 있는 그 따로 돼 있는 그런 거와나 여기서 솔직히 태워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태워 걸리면 진짜 바로 뜰거 아니야 가격도 그렇고 태어나와라 제발 아 박기동씨 태어나와라 뛰어라 태어나와라 아 누구세요 프랑스 엘비 오 태어나왔어 오와 오, 태어나왔다 진짜 <웃음> 야와 나온 뭐야 태어바로 나왔어 우와 우와 나 무슨 운이냐 태워 바로 나왔다 태워 나오라니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으득각이다야 어떻게 태워 나오라니까 태워 바로 나왔냐 오이 대박이다 이거 야 지금 태오 이적시장 어떻게돼 우와 야 나오라니까 진짜 나와주냐 너무 고다야와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우와 하하 <웃음> 이야 진짜 대박이다 야 태오라니까 태오 바로 나오는것 봐와 야 이거 돈 주고 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와난 진짜 나왔다 이거 와야와 태호가 태호 나와라니까 진짜 태호 나와버리니 진짜 레전드다 진짜로 와 이거 있으면 그냥 바로 저그 뭐야 바란사 되겠는데 에 진짜 대박 아니냐 태호 나와라니까 진짜 태호가 나와버렸어 이야 <웃음> 이러다가 브론즈 선수팩에서도 태호 나오면은 진짜 레전드인데 브론즈 선수팩에서 만약에 태호가어디 나오냐 잠시만 태호 브론즈 지금 그냥 라이브 어떻게 돼? 태호 라이브가 그래도 700만원짜리거든요 69거든 69면은 나올 법해 나와도 괜찮아 69면 나올수도 있어 지금 66 이상이니까 한 장만 가볼까태오 나와라 제발 nope. 레앙 태오 나오자 nope. 에델을 테오 태오. nope. 태오라 nope. 제발 태오 nope. 아니 태오 나오라고 센터팩들 nope. 계속 나오는데 엘비 나와라 태오태오 태오 이번에 nope. 나와라 페레이로한번더태오나라 테오 나와라 nope. 아... 존뭔사리노 아... 진짜 뭔살이노 와... 태호 테오. 와... 태호는 무조건 써야겠다 이거는... 쓰라는거야 나 이거 강화 좀 시키자 와... 태호 쟤는... 지금... 진짜... 여기서... 써라고... 그냥... 나온거기 때문에... 아... 진짜 무조건 쓸게요 와... 진짜 이거는... 팔아도 되지만은... 써라는 개시다 이거는 넥슨에서 와 레전드다 이거는 아 진짜 어? 왜 터졌어? 아돈좀 아끼고 싶은데 자 이런 선수들 좀 올려주면서 이번엔 두칸 2.1정도 된다 붙여주자 그렇지 이카 와, 이 선수 무조건 써야지, 진짜. 이야,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딱 나오라 했었을 때 진짜 나와버리지? 이야. 칼버커 졸디 알바. 아, 확실히 졸디 알바가 좀더 싸긴 하지. 이렇게 삼카. 아 근데 가격폭탄 지린다 태호 진짜 와 2억이야 2억이면은 매물 지금 겁나 많이 쌓였잖아 그치 23장이잖아 와 선수같이 2억 <웃음> 지렸다 이야 바로 사카까지 그렇지, 4카. 바로 붙고, 한 4카 정도까지만 쓰자. 4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와, 나 구단같이 바로 떡상인데? <웃음> 이야, 바로 떡상했다. 15억 됐어. 이야.